참나 접속 24시간 다할 수는 없어요. 괜찮아요. 어떻게 24시간 참나랑 접속할까요? 그러려면요. 이렇게 고정된 참나 접속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참나는 내 영혼의 핵입니다. 날 떠나지 않아요. 그, 이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끝없이 참나랑 접속하시면서 참나의 속성에 대해 이해해야 돼요. 참나는 나를 떠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첫 번째. 참나는 나를 떠날 수 없다.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. 선정만 계속 해가지고 24시간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. 참나는 나를 떠나는, 선정은 기본이고, 선정의 바탕을 두고, 지혜는, 참나는 나를 떠날 수 없다. 나의 의식의 본질이다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울고 웃고 할 때도 다 참나는 항상 내 내면에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, 지혜로. 두 번째, 내가 겪는 모든 생각, 감정, 오감의 이 현상계들은 참나의 작용이다. 둘러보지 말자. 요 지혜가 선정 체험을 통해 점점 이 지혜가 익어가요. 자명해질 때까지. 이 지혜가 자명해지고 참나에 대한 선정, 즉 참나의 접속이 원활해질 때 24시간 참나 상태라는 걸 여러분이 그냥 아시게 돼요. 아시겠어요? 네. 그러니까 집중된 참나 상태를 24시간 해보고 싶다는 건데 말씀하신 거는 이것도 가능하지만 24시간 어차피 해봤자 또 놔야 돼요. 나와야 돼요.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달을 있건 두 달을 있건 결국 우리는 집중된 참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. 살아가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봐야 되고 그럼 뭐냐? 결국 그런데 어떤 왜 스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명상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도 확철되고 견성했다고 하고 참나 안에서 산다고 하느냐?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막 돌아다니시면서 또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느냐 하나님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있다고 하느냐 지혜예요 지혜 선정과 지혜를 함께 얻어서 정해쌍수를 얻어야만 여러분이 확철되고 견성을 해서 24시간 내가 참나랑 함께 있고 참나랑 헤어질 수가 없다는 거 근본적으로 아시, 아시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지금 참나 상태시죠 아니라고만 하지 마세요 분별만 하지 마세요 지금 참나 상태입니다 이렇게. 지금 저랑 얘기 나누고 있죠? 지금 얘기 나누는 게 다, 얘기 나누는 것도 참나의 작용이에요. 그것도 참나예요, 사실은. 금을 빚어서 만든 것도 다 금이죠. 여러분과 제가 웃고 떠들고, 이게 일체가 참나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24시간 참나 안에 살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일체를 순간순간 몰라 해버리는 선정과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아는 지혜가 만나야만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제 강의 중에 확철대오는 지혜로 갑니다. 선정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라는 그 강의가 있어요.